민간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수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전국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조선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의미있게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조부모가정지원 드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오산 남부종합복지관 상자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챙겨 넣고 있는데요. 오늘 아동 가정에 전달할 물품들이거든요. 간편식하고 부시락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주변에 이제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십칠 번으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 저희가 모아가지고 좀 필요한 가정에다가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조손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발길을 옮깁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복지관인데요. 네.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따 뵐게요. 도착한 곳은 60대 할머니와 손자인 중학생 민우가 사는 네, 집. 힘드시니까. 김도 이렇게 조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조손 가정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문화적, 정서적 어려움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령인구 증가와 다양한 사회 문제 때문에 조부모 가정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 가정의 경우 전국 11만 3천여 가구로 집계됩니다. 가 또 2005년도에 5만 8천여 가구였던 규모에 비해서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에 조손가정이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부모의 이혼, 가출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손자녀를 이제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찾아온 조손가정의 경우 민우가 태어난 지 16개월부터 할머니가 맡아 키우며 둘이 살게 됐는데요 과거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허리디스크와 척추염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경제적 상황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계 안 돼서 도움못 받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둘이 참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게 너무 저는 놀랬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더 문제였습니다. 어, 아이도 알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를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유치원 갔다 오는 길에 보면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항상 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하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놓인 조선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연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선가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게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 조부모에게는 양육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부모께서 실제 이제 손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본인이 양육하던 시기와 너무 다른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고 이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손자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육 기술들을 제공하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에게 필요한 학습물품과 ICT 물품 지원, 학원비 지원은 물론이고 낙후된 주거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조손가정세 a v e the 의 민간과의 협력을 구축해 조선가정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거를 응? 내 손지이기 전에 한 아이를 사회 이론으로 잘 키울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거를 충분히 받고 누려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가 저분들한테 보답하는 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좀 자신이 당당하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아직은 사회에 관심이 부족한 저소득 조손가정. 세이프더 칠드런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으로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찾고 알맞게 지원할 수 있는 세이프티넷을 만들어가는 일. 세이프더 칠드런의 꿈입니다.